김종국서 밥 먹는 방탄소년단 지민 만나 밥값 계산은 못 해주겠더라 가수 김종국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서 방탄소년단 지민과 우연히 만난 일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난 14미 유튜브 채널 김종국 짐홍쿠 기하 짐종국 채널에는 20대 아이돌과 27년 전 아이돌 피트 루세라피임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오늘 우리 집이 내가 본것 중에 자귀적인 것 같다 자기 집에서 양말을 씻는 자체가 자귀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물티슈를 집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김종국은 여자 아이돌 중에 대화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아이돌이 에이핑크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국을 방문하는 아이돌은 르세라핌이었다 김종국 스태프는 브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하이브 아이돌 그룹이 우리 채널에 많이 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들은 김종국은 방탄만 남았네요 유 재석이 형도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김종국 스태프는 김종국이 미국에서 방탄소년단 지민과 만난 일화에 대해 언급했다 스태프는 미국 갔을 때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울었다 김종국은 미국 라루데오에서 지민이 밥을 먹고 있더라 사실 제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매니저가 알아봤다 고 답했다 이어 불편할까 봐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적이 하고 싶더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김종국은 지민이가 또 굉장히 착한 게 그날 저한테 dm을 보냈다 급하게 만나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다 고마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민이 파이팅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종국은 사실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밥값 계산해 주고 가고 그런다. 그런데 걔는 못 해주겠더라고 설명해 또 웃음을 안겼다.